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얘는 창문형 틈틈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쓰다가 자르고 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자른 거를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되게 길어요. 이게 창문형 틈틈이. 그리고 얘도 자른 건데 얘는 광문형 틈틈이 그리고 얘는 풍지판이에요. 요 세가지 쓰임새가 다 달라요. 얘는 풍지판은 그래도 생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아좀 다르겠구나 생각이 드시는데 요거 창문형이랑 방문형 틈틈이는 생긴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테이프의 위치가 다른 걸로 하나는 창문형, 하나는 방문형으로 구분을 지어요. 먼저 창문형 틈틈이를 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기역자, 이렇게 의자 모양을 하고 있는 쪽에 테이프가 붙어 있고요. 방문형을 보시면 이 의자 쪽이 아니라 뒤에 뒷부분, 엉덩이 쪽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두 제품은 모두 국내 유일 더블 모헤어로 바람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극세사 모헤어 두 개가 차단막 효과를 내어주고 연질 고무막이 있어 바람을 3중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무 연질막은 부드럽게 휘어 문을 열고 닫을 때 불편함이 없어요. 이 부분은 특수, PVC 재질로 만들어졌기에 반영구적인 사용과 전용가위로 쉽게 자를 수 있도록 재단과 설치가 편리한 제품입니다. 테이프는 붙어있을수록 점점 접착력이 강해지는 특수 테이프예요. 풍지판은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본체판과 풍지판 본체를 붙일 부직포, 풍지판보다 크지만 자르면 안 돼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틈틈이 전용 가위입니다. 일반 가위보다 확실히 작업이 쉬워요. 사용 시엔 뒤쪽에 고리를 빼고 사용 후엔 고리를 걸어 보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시는 게더 빠른 것 같아서 저와 같이 제가 오늘 시공한 저희 집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문형 틈틈이는 방문을 닫은 후 시공해주세요. 문틈 사이에 바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틈틈이 위치를 잡아줍니다. 더블 모헤어가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두번 막아주니 따뜻해질 거예요. 우선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 이형지를 떼어내줍니다. 문과 문틀 사이에 바람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문틀에 부착해주세요. 윗부분은 틈틈이를 잘라 문틀에 맞게 길이를 맞춰줄건데요. 자를 부분을 연필로 표시 후 틈틈이 전용 칼로 싹둑 잘라줍니다. 자, 아무일 없었다는듯 잘린 틈틈이를 주어 나머지 문틀에 부착시켜줍니다. 참 쉽죠? 이렇게 방문형 틈틈이는 위, 양옆 총세군데 붙여주셔야 합니다. 방문형, 방문형, 방문형을 위와 옆부분에 붙여주시고 아랫부분의 방문형은 문에 부착할 거예요. 방문형 하단부, 방, 걸림방지를 위해서 문짝에 부착해야 합니다. 문을 닫은 상태에서 빈 공간을 메운다는 생각으로 부착해주세요. 방문 하단부에 방문형 틈틈이를 붙여 보겠습니다. 방문이 닫혔을 때 하단부 길이를 재어 전형가위 틈틈이로 잘라주세요. 길이를 재단한 후에 접착면을 이용해 문 하단부에 틈틈이를 붙여줍니다. 저희 집처럼 문지방이 있는 경우엔 문지방 높이에 맞게 문을 부착해주고 문지방이 없는 경우엔 바닥에 밀착되어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부착합니다. 문 열고 닫힘도 편리하죠? 위아래 양옆 틈새로 새어 들어오던 바람도 확실히 막아집니다. 이번엔 창문형 틈틈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틈틈이를 하단부 샤시에 부착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샤시 틈사이에 틈틈이를 슬라이드식으로 밀어넣어주고요. 쭉쭉 밀어넣어주고 어느정도 틈틈이를 넣었으면 문을 반쯤 닫아주세요. 그리고 샤시 길이하고 틈틈이 길이가 같도록 연필로 길이 표시를 해주고요. 문을 다시 열어서 틈틈이를 빼내고 샤시 길이에 맞게 전용 가위로 잘라주세요. 일반 가위보다 전용 가위가 훨씬 더 편리해요. 틈틈이에 미리 붙어있던 테이프 이형지를 벗겨내면서 아까처럼 슬라이드식으로 틈틈이를 밀어넣고 샤시에 틈틈이를 부착해줍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는 좁은 공간의 하단부 샤시는 슬라이드식으로 붙이고 만약에 샤시 틈새에 여유가 있으면 샤시 하단부의 정면으로 바로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슬라이드식으로 안 넣고 말이죠. 샤시 윗부분도 하단부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부착을 해주면 되는데요. 윗부분 샤시는 틈새 여유가 있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라이드가 아닌 정면 부착을 했습니다. 틈틈이를 한 장만 붙였을 땐 붙였는 붙여선 그 티가 나지만 두 장을 붙이면 원래 샤시처럼 감쪽같이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창문 좌측 우측은 그냥 접착면 이영지만 떼어내고 붙여주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바람은 확실히 막아지고 말이죠. 샤시 창과 창이 겹치는 곳에도 틈 사이로 바람이 막 새어 들어오죠. 여기는 창문형이 아닌 방문형 틈틈이를 이용해주세요. 바로 이런 모양으로 잘라서 말이죠. 설치 방법은 문을 잠그고 창문 잠금장치를 제외하고 다 붙여주면 됩니다. 유리에 털이 살짝 닿게 설치하시고 사진처럼 아래 유리에서 위 유리까지만 설치하시면 돼요. 풍지판은 우선 플라스틱 본체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영지를 떼어내고 부직포에 플라스틱 본체를 부착해주세요. 측면에 남는 부직포는 절대로 자르지 마세요. 바람을 막을 때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이죠. 먼저 부착할 곳에 샤시 레일 높이를 재주고 펜으로 샤시 높이를 풍지판 부직포에 표시해둔 뒤 가위로 잘라줍니다. 풍지판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면 설치가 완료예요. 지금 보시면 설치된 예가 보시면 저렇게 부직포가 접히죠. 저희 집 샤시는 상당히 넓은 편이라 부직포가 접힐 게 없었는데 잘못된 예 보시면 지금 부직포들의 틈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바람이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올바른 예처럼 부직포가 접혀도 되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게 설치를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창문형 틈틈이, 방문형 틈틈이, 그리고 풍질판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집안을 훈훈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확실히 열 손실이 적어서 집이 조금 더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셔야 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적은 가격 대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들이니까요.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